안녕하세요. 제가 yeah. 이제 안녕하세요. 하이브 새로운 건물에 왔습니다. 응. 첫 출근을 하게 될 거예요. 네. Let's go! 진짜 너무 기대돼요. 밖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맞아요. 엄청 많잖아요. 엄청 네. 크기 때문에 네. 안에도 기대가 됩니다. 안에도 진짜 기대해첫 아. 신사옥 출근. 어제까지만 했어도 이제 예전 네. 건물 쓰고 있었죠. 예전 건물 쓰고 있었죠. 짐도 싸고 왔습니다. 네. 어제 이제 어제 거기서 정리를 하고 네. 이제 오늘 첫 신사옥 출근 하는데 새로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딱 지금 사진으로만 봤어가지고 엄청 기대가 많이 되는데 실물은 과연 어떨지 그 바로 가보겠습니다 백화점이 백화점. 백화점이다. 이거 뭐야 진짜. 와 대박. 와. 잘한다 진짜. 백화점이다. 와. 와 이거 바닥도 뭔가 진짜. 백화점 엘리베이터 바닥. 표죠맞채야아 <웃음> 어, 근데. 왜 어. 지금까지 있지? 19층. <웃음> 10, 와, 19층. 19층까지 와. 있네. 와. 24인승이요? 10층. 와, 지하가 7층까지 있대요. 와 지하가 7층까지. 와.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회사가 이럴 수 있어? 와. 와. 신기하네. 우와. 와,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어? 아직 그새 냄새 난다. 뭔가 그.. 아 그러네. 아직... 새거 냄새가 나. 이건 호텔 같 이거야, 호텔 이거. 같아저씨 <웃음> 이거 진짜, 진짜, 미국, 아, 진짜 미국이요 호텔 같다고? 와, 진짜 호텔 같다. 자기 만약에 방이 있어도 방이 만면겠다뭐여기가 아, 저희. 오, 저와 훨씬 큰데요? 저희 거보다? 어, 옛날 보다와 보다. 진짜 좋은데? 와에어컨이 나오네. 와 네. 너무 쉽다. 이게 뭐예요? 됐습니다. 여기 에어판 공간인가요? 이게 뭐예요? 여기가? 데시벨. 와 이거 그것도 있어, 뭐 있어요. 방음 어. 데시벨? 방음. 와와 네. 미쳤다. 이거 다 되면 한 되나 봐. 우와, 레전드 와 레전드 래요? 와 에어컨 진짜 돼. 방음 시벨 에어컨 끄면 안 돼, 너무 추워. 오! 오! 오! 와, 이거, 와, 이거, 불이 레전드다. <웃음> 어, 근데 이건 계속 푸네 아, 푸잡네 <웃음> 와. 이거 우리 작업실이야? 네. 네, 요와그 여기 딱 n 하이픈막 스티커 아, 써서 이러고. 나중에 꾸 근데 진짜 뭔가. 이 네, 이건 이건 뭐지, 이런 데서 막 쉬고 있는 건가? 아직 이런 거안 끝난 거지. 그러니까, 아니, 좀 아, 이, 네. 이거 저, 저 건물에 근데 기가좀 감성. 아이거전건물 이렇게. 어디로 가는 거야? 어, 어, 복구. 복구. 이제 라운지로 간답니다. 연습실이어 연습실. 어, 연습실. 어, 연습실. 네, 연습실 진짜. 원래 메인은 마지막데지가장메인 어, 얼굴이 와. 진짜 얼굴이. 막? 얼굴이 또. 얼굴이. 여러분, 얼굴 분 우와, <웃음> 뭐야, 여기 천장 봐. 오. 천장이 다 <웃음> 진짜 레전드가. 높아. 여기. 와 기대돼. 와 진짜 이거. 오. 그러면. 여기가 퍼져있 천장에. 천장장에 천장에. 와 천장에. 천장에. 와장에 천장에. 천 와 야, 대박. 소름 돋았어. 와. 와 여기 여기 또 뭐가 있는데요? 여기 어, 웨이크놀. 웨이와 진짜 좋다. 와대박이네 이거? 대기실. 헐. 여기 어, 실이대 어, 심지어 소음 때문에 눈이 두 개나 있어. 와. 메이크업 할수 있네. 와 우와. 와와와와 진짜 라와지 이게 라운지 아니냐고? 야 호텔 같은어사장실두 개. 두 개.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인반대기실. 와 대박이다 대박. 인반대기실. 이, 정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웃음> 와 암무실 한번 다시 가봅시다. 진짜 <와>. 너무. <웃음> 뭔가 저희가 앞으로 쓸 거라는 게 약간 일단 암무실이 좀 대박이다. 센터 그런 게 아주. 어 그런 거. 이게 센터잖아. 숫자 그게. 아, 이게 숫자 표시되면 진짜. 진짜 어, 내가 애기로 여기 있어요. 막 우리 카메라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라도 카메라 있어요 그거 철할거고 봐봐. 여기서 막 카메라가 올라오나? 아니겠죠? <웃음> 아까 아이랜드럼 <참> 여기 안에 있는 거 <웃음> 아니야? 아, 이거 네. <웃음> 어, 진짜인가? <웃음> 아니. 아니. 와, 와. 이쯤면 진짜 소름끼치겠다. 아, <웃음> 다 <좋다. 웃음> 오, 축구할 수 있네요. 아, 준분이수있겠다 축구 <웃음> 그래. 생각? 살장. <웃음> <상대로 해봤래. 웃음> 오케이. 여기 있어. 진짜 진짜 근데 하나 살장 농구장 하. 같아. 근데 이스 아, 근데 진짜 엄청 위아래가 진짜 아, 크다. 진짜 너무, 너무 아, 그 거울이 커지고 내가 좀더 길어 보이네. 진짜 나게이야. <웃음> 비율이 되게 좋아 보여. 그러니까. 뭐야, <웃음> 니키쟤뭐냐 저 겁나 심한데 이 미끌미끌해 아, 미끌미끌해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우 근데 이제 저희가 본 공간이 연습실이랑 그 개인 작업실밖에 없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이제 식당도 있고 녹음실도 있고 음. 엄청 많이 있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 차차 잘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근데 진짜, 진짜 엄청 기대가 되네요 연습을 아, 아주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엔하나 할래요? 엔하엔나 네 합시다. 엔하나 하면서 저그 리더님이 만드 한번 <디> 해줄게. 엔하? 엔하! 엔하! 엔하! 엔하! 엔나 엔하엔나! 엔하엔나! 엔나이분 대박나자! 파이팅! 대박! 좋은 곳에서 대박 나기를. 나스하아 항상 그냥 여기서 깜짝할까? 여기가 왜이쪽 좋은데? 여기 샤워실도 있지 않을까? 어디서 아 여기 사. 그냥 천국이네. 먹고 자고 씻고. <웃음> 여기서 지냈고 싶어. 여기서 즐거워. 평생 여기 살아도 돼. <웃음> 근데 그거 진짜 기대된다. 찍는 거. 진짜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안에 식당도 있고. 편의점도 있으려나? 나갈 의지 없잖아. 편의점 편의점이 아니 뭐 아니 뭐 있잖아. 아뭐 있잖아. 그것 때문에 아 뮤지엄 같은 데 있을 <웃음> 수 있어. 1층에 뭐 뮤지엄. 뮤지엄 아, 아, 그 가보면 안 되나? 팬분들도 여기 이제 수있 뮤지엄 같은 데는 1층 1층은 하지. 뭐. 추력 네, 네, 가능한 구역이 따로 있어요. 뮤지엄 같은 데. 가능하게 거. 하려고 만들 거죠. 맞아. 맞아. 네.